공판을 안나니까 공판은 뭐해곰 공판을 안 해요. 어? 염증난 어? 그런 거지 아니 그림은 이쁘게 그리면서 이 영상을 파릇이 만들어. 파릇이. 어? 뭐, 뭐 이거? <웃음> 곰파이가 아니야 이생장부은 더럽지 않아 아니 뭐 하는 거야? 이제 갈시간엄니난 그럼 가볼게 안녕 엄청난 소 엄청난 소 엄청난 소리, 엄청난 소난